이를 뜯겠습니다. 아껴놨어요. 자. 그리고. 다행히 또 막상 뜯으려니까 또 아깝네. 그래도 필요한 데는 뜯어, 뜯어줘야죠. 오 근데 요즘은 생각보다 나 말리고 살 때보다 엄청 디테일해. 그리고 이런 데가 다 이게 돼 있어가지고, 자 이런 테두리가 지금 다 비닐로 스크래치 없게끔 다돼 있어요. 나머지 부분은 싹 긁어줘야 그렇지 이런 느낌이 있지 쉐보레 진짜 근데 대충돼 있었는데 소렌토 꼼꼼하네 그렇지 이런 느낌이 그렇지 이런 느낌이 나와야 맞지 자 스크래치 방지를 위한 꼼꼼함 어, 진짜 엄청 꼼꼼하게 되있다 쉽지 않네 여기가 핵심이다 그렇지 아, 이, 아 이거는 일단은 지문방지 차원에서 나중에 뜯겠습니다 스크린, 디스플레이 스크린 쪽은 나중에 뜯고 그리고 여기도 에어컨 헌팅 종이. 어, 여기 라이트. 헌팅 종이 빼고. 오케이 꼼꼼하게 돼 있네. 이거는 떼도 되겠지? 오케이. 어, 이거 아주 좋네요. 이 자, 이제 이 쪽만 남았다.